아왜 이렇게 어두워.. 오 무서워! 오우오캡쳐 캡쳐더구독 캡처 해야겠다 님 밑에 보는 거 해주세요 아 잠만 캡쳐.. 캡처, 캡쳐.. 캡처, 캡.. 캡쳐더구.. 캡처 캡쳐더구 캡처 너는 이 밑에 고정해놨어. 와, 나도 밑에다 고정해둘까? 작업 표시줄 고정. 오케이, 나도 했음. 오! 아니,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것까지는 귀여운데. 네, <웃음> 그래, 촬영 때문에. 야, 너왜 깃발 저거는? 어, 어. 어딨냐니? 네. 아, 거 있구나. 아내거에요아랩거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표정이 근데 그 일자를 이렇게 해서 예 이거 우미를 여기 벽에다 붙여보 아야 하나밖에 안 된다 아 어디서 함 그거 응나 여기 있던데 아 요거 다이나마이트 어디에 있을까? 이게 다운한 툴은 어디에 나와요? 어, 몰라요? 야, 특사가 뭐라? 어? 뭐야 이거? 어 뭐야 어 밑에 크리스마스까지 나와 버렸다 어 야. 네. 응? 어 뭐야? 어가 소환해 아니까 손에... 어레이시네뭐냐 어디에 나오는거 어디 나와? 어디? 나안 나도 어디? 요 오미 비번은 좀 웃기니까 그냥 지우고 아 진짜 어디 나와? 거지 몰름 야 제주야 어때? 뒤에 봐봐 언젠가 꼬로 에 무기감은 안보이는거 아니야 원래? 어? 뭐야? 너왜 에러를 받았네? 머리에다 끼고 다니냐? 아너 에러야? 나야 고마워 어, 아 그래? 이거 에드가도 옛날에 저거 들고 다녔었음 어 뭐야 안에가 <웃음> 음발음것 아, 내가 아파. 너무 약한디 내가 한번 던져줄게 한번차 봐봐. 어, 잘못 나줬다 잠깐, 내가 다시 날려줄게. 오, 아, 오, 일단 겁나 멀리 날아갔는데. 어, 어? <웃음> 겁나 크잖아요 넣어라. 그건. 알게 아 슬공 아이고 이렇게 <웃음> 그렇네 야 어느정도 거리가 벌려지면 글씨가 안 보이는구나 뭐 이쁘네요 어, 감자. s 속 g 감 a d t 일단 그래서 o u 을뭐 하실 건가요? r e a b o 어, 다운 h e b o 일단은 g 혹시 서비스 있습니까? 아 레벨아 지 그러면 지은지다운하는거 어디서 가요? 금 지금, 지금, 지다운하는거 어디서 봐요? 못다운한거요? 풀이요 풀? 응 투...은 모르겠... 모르겠는데 아니 왜날 올렸다 내려갔다는 <웃음> 왜.. 왜제 밑에 있는 것이죠? 아나 눌렀어 <웃음> 나.. 나.. 밑트로 했더니 날 눌렀는데 이렇게 기도와 폼아 내가 이렇게 가야겠다 이렇게 야 맞네요 나응 Al. 예, 지금 슨아니내는이요 습니다. 하시겠습니까? 음? 네 무엇이든 땡땡으로요? 땡. 땡. 그 일단 다시 얘를 캔슬과 제주의 다큐멘터리로 아니 캔슬과 제주의 무엇이든 땡땡으로 바꾸겠습니다. 됐다. 와. 와. 이번에는 그럼 무슨 재질로 바꿔볼까? 와. 무슨 재질? 그 무슨 대체 해까 그러게 여기 윤석 채팅이 잘 작동되네 죄 <웃음> <웃음> 우리의 희생 희생자 물통 병오흰 우유가 됐다 아 <웃음> 잠깐만,잠깐. 우 왜요? 아우, 요 아우, 아우, 왜요? 아나 왜요? 아우, 아왜아 왜요? 보자왜 이건 뭐냐? 뭔가 좀 이상한데? 우유가옆우 붙어버렸다? 어 이거는 금이잖아. <웃음> 신문지. 아니 저기 요번에 색만 다른 거네. 이건 뭐지? 어이, 깜짝아. 이번엔 무엇이든 그.. 물로 바꿔버리는 건 어떠신가요? 어? 뭐야? 음. 오.. 뭐사라 잠깐만요. 렉좀 걸릴 듯? 좀 멈출 수도 있음? 아 됐다. 자, 얘를 한번 물로 바꿔봅시다. 오오오오옷 은안 바뀌냐? 유령 이건 뭐지? 약간 되게 거울이나 뭐 약간 유리병 보면 유리컵 같은 거 보면 나올 법한 그런 느낌 어, 진짜 어왜 어이 뭐야 이게 왜 좀비를 만들어주세요 이 네, 잔디를 먹고 있잖아요. 아. 지야 이거 더 무서운데? <웃음> 야, 이거 다 보이잖아, 보이잖아, 이거 앞머리. 어? 기껏 투명화해둔 앞머리가 안, 보다 보이... 보이잖아요, 님. <웃음> 어, 아 이게 이거구나. 응? 음? 예 그런 건 어, 어디서 찾는 거냐? 응, 금이아 이게 음시는데 그 네. 은만 될까 뭔은 은이 있어. 아 이게 은이야. 있어요. 이게 실버야? 네, 안돼. 어안되나 그러면 다른 희생양을 또 <웃음> 뭔가 좀 이상하다. 뼈가 다 보이는데. 어 뭐야 얘도 그거? 너가 맨날 갖고 노는 그런 거 아니야, 약간? 저렇게 내묻으면. 아니구만. 야, 그 징그러운 놈을 은으로 바꿔버렸다. 아이씨. <웃음> 음. 옷이 징그러오 옷이. 내가 바꿔볼게. 내가 좀 소환해줘. 오케이. 가 의미가 되어아 응? 방아 여기 좀 지, 불쌍하니까 여기다 이렇게 해두자 자. 아안 어, 붙었네? 얼른 어, 촬영아나아 어. 됐어. 자, <웃음> 둘이 똑같습니다. 와. 나갔다 하셨지만 음. 뭐... 그럼 이번에는 뭐... 아, 뭐야 야, 분리됐어 분리됐어 아니 저기요 아니 기껏 기껏 잘 붙여놨는데 <웃음>